네. 어 내가 가진 것을 정말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나눔으로써 내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 내 존재의 의미를 찾는 그런 행위를 저는 기부 혹은 나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뇌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여러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사회성을 갖게 만들어져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때 내가 훨씬 더 근사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도록 뇌가 디자인되어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올 때만이 아니라 어, 그것이 남에게도 어느 정도 기부가 된다고 보여줬을 때 우리 뇌에서는 내가 마치 그 돈을 얻은 것만큼이나 굉장히 큰 기쁨, 쾌락을 느낀다고 외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어, 그리고 누군가가 아저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대 남을 위해서도 애쓰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때 어, 우리의 뇌는 훨씬 더큰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또 내가 남들에게도 기여하는 사람 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려면 고티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 이렇게 기부를 저는 좀 티내면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료가 되기 때문에 널리 알렸으면 좋겠는데 티내지 않고 기부하는 것이 더 멋있는 일이라고 우리 사회가 생각하지 않고 서로 기부를 할 때마다 열심히 티내서 다른 사람들의 기부를 칭찬해 주는 문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기부가 만들어지는 문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빨간 염소를 아프리카에 보내는 이 캠페인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니제르 지역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어, 무려 15,000여 가구에 2만 4천 마리에 가까운 그런 염소를 배분했다고 들었습니다. 어, 물론 어,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그들에게 지금 돈을 통해서 기부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 그 기부가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마을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그 일회성 기부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염소들 중에서 85%가 다시 재분배가 되고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서 다른 가정에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빨간 염소를 보내는 이 운동, 이 캠페인은 그냥 단지 염소를 지원하는 사업을 넘어서서 마을 공동체의 자립과 성장에 도움을 줄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도 그들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기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식의 기부가 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원조하고 기부하면 그분들이 나타해지지 않을까 근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어, 그 위기를 모면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최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생기거든요. 그들이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거니까요. 그 손에 의지해서 일어난 사람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될 확률이 현저히 높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가를 본인이 직접 경험했고 누구보다 더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 내가 받은 기부를 꼭그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힘을 줄수 있는 손내밀기 손 같은 그런 도움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언론이나 미디어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음, 사진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널리 전 세계에 그것을 알리고 어, 이런 사회에서는 어, 지구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위기, 어려움, 어, 가난과 질병 또 양극화와 불평등 그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사회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어, 좋아요를 누르고 힘내세요를 누르는 것만으로 실제로 세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어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행히도 굉장히 많은 비행, 비영리 단체들이 그런 창고들을 많이 개설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이브 더칠드라는그 중에 한어 곳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작게라도 실질적으로 세상이 좀더 나아지는 데 기여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다, 요구하시고 또 비영리단체들은 그거를 어 아주 소상히 기부자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기부 문화가 많이 확산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 이제 그 기부해주세요 하는 그런 국제기구나 비영리단체의 홍보 영상물을 보면 굉장히 끔찍한 그리고 아주 힘든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가난과 빈곤에 눈물 짓게 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영상들은 효과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 주변을 돌아보게 하고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는 라 마음이 들게 만들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재분배해서 나, 너를 구별하지 않고 우리라는 틀 안으로 지구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뭐 외과학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그 뇌과학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부하고 싶은 마음에 버튼을 누르게 할까?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와, 신뢰를 쌓고 와 저기다가 기부하면은 어 정말로 제대로 내가 원하는 예, 네 그런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겠네라는 신뢰를 통해서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데어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하는 최초의 기부가 정재승의 빨간염소 보내기 그 모금함에 기부를 하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무 어린데 나는 경제적 형편이 좀 부족한데 내가 기부를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염소를 보내주면 그. 어, 아프리카의 어린이가 해맑게 웃을 수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망설이지 마시고 저와 함께 모금함 사업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나하나 잘 모아서 음, 어, 실제로 아프리카에 염소를 보내는 데 사용하고 또 어떻게 사용해서 그들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예, 그리고 염소를 통해서 어,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기부했더니 굉장히 기분도 좋은데 어, 내가 한 기부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네 하는 기쁨까지도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아마 장기적으로 기부하는 그런 기부자가 되실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내 인생 최초의 기부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